어, 어, 뭐야, 이쁘다. 홍조치킨인 거? 치킨의 결이 살아요 고기만 해도 시원할 것 같아. 담백하고 고소할 것 같아. 피자 한쪽에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. 최소한 독특한 메뉴가 많다. 파스타, 리조또, 피자 합쳐가지고 30그릇 이상. 30그릇? 아우 아니 크게. 먹는 거 보세요. 야, 신비롭다 너무 맛있게 먹는다. 먹은...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4명이서 40봉지 먹은 줄 <웃음> 아,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. 아, 이거뭐 다섯 걸 먹지 아이. 와 자질 있어 입이 커 입이 커 입이 크네요 어우 쏙 오, 들어갔어요 오, 오. 사장님 빨리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요원분들이 피자를 조금 아. 힘들어 하신다고 아. 피자를 보는 순간 건의를 상실할지도 몰라 자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어 왜냐면 위에 감자 크기 봐한 이제 두 개? 두개 정도 예상해 봅니다